어, 오늘은 인스타의 성지 거제 구조라 성이 왔습니다 새바람소리길 구조라 성은요 구조라 유람선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초입은 터미널 앞 변화 횟집 토스트 골목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구조라서 초일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새바람 소리길은 새바람 소리길이라네요. 숲길따라 힐링코스 나오게 생겼네 눈 나의 빛이었어 코코 <웃음> 보입니다. 구즈라 성은요 가볍게 산책을 간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출발하시면 되거든요. 사진도 찍고 쉬었다가 천천히 내려오셔도 왕복 포함해서 넉넉하게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한 코스입니다. 초정상. 어, 왔네. 선왕당 가는 길. 거제 구좌진성은요 조선 시대 낙동강의 서쪽 진원인 경상 우도 소속의 수운 진성으로 스시마섬 쪽에서 오는 애적의 침입을 방어하려고 성종 21년에 쌓았다고 합니다. 아 벌써 구좌진성이 좀 나타났네요. 이기 인생샷 찍는다고. 아, 계단은 조금 부실한데. 이 어, 올라와서 지금. 아, 막... 어? 아, 멋지게 코스터스 옆에 있는데요. 그 끝에는 그네가 있네요. 캄캄합니다. 햇빛이 사각사로 탁 들어오니까요. 상당히 뭉치겠습니다.